약간 그런 식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코난 보면은, 마취총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니까, 호신, 용으로 아, 서로 한타는 거야? 어, 어, 약간. 빵! 으 <웃음> 커플 아이템 많이 해보셨어요? 신발도 해보고 오. 아우터도 해보고 오, 거... 케이스, 팔찌 음. 뭐 되게 많이 했어요. 다양하게. 저는 커플 아이템 평소에 선호하진 않아요. 시밀러 같은 거는 선호하는데 아이 커플 이런 거는 선호하지 않아요. 이제 커플 하시는 분들은 다들 로망이 있어요. 나난 아, 여자친구랑 커플티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 번씩 사진 딱 찍어 남기고 싶다. 맞아? 로망이 있는데 이제 로망과 서로의 선호도는 다르잖아요. 우리 미더가 여성의 선호도 서로, 나는 이제 남자여 생각 같은 거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아하. 네. 자 커플 가방이에요. 커가커가 커가. 저는 커플 가방은 그냥 그래요. 뭔가 두 명이 똑같은 가방 메고 다니면 좀 웃길 것 같은? 완전 똑같은 가방 같은 거막 한다. 그런 진짜 진짜 비추예요. 왜냐면은 아구. 짐의 차이가 있고 패션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아구. 모두 다 어울리는 가방이 별로 없어요. 남자분이랑 여성분이랑 같이 메려면 백팩류 말고는 거의 없죠. 백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낄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 정장 있는데 백팩 해봐.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플 아이템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할 거면 같은 브랜드에서 다른 거. 맞아요. 같은 브랜드에서 다른 거는 추천. 그리고 그거는 헤어져도 뭐 다차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별몇 개? 저는 한개별 하나다 너는 음. 자 커플폰 케이스 아 저는 이거 표정 오죠 제일 무난해 가장 저렴하면서도 함께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약간 학생분들에게 추천 이게 저렴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봤을 때 일상에서 쉽게 볼수 있잖아 그리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사진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똑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색만 다른데 뭐 이렇게 그립톡을 맞출 수도 있고 맞아맞아 맞아.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커플 네.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아트가 그려져 있는 거는 말고 개별로 마스이쁜걸 해야 돼요 요즘은 자체제작 케이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약간 레터링이 있다거나 그냥 같은 케이스 이런 건 괜찮아요 약간 커플 케이스에 대한 그런 거 없나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투명 케이스에 증명사진 꽂아 놓잖아요 그거 약간 파고날수 있어요 왠줄 알아요? 네? 다음날 봤는데 사진이 틀어져 있다 아 그러면 폰 케이스 벗겼다가 다 시켜본 거니까 벗겼다가 얘가 예, 시켰다 약간 갑자기 어제 연락이 안 됐는데 다음날 핸드폰 봤다 근데 내 사진이 휘어져 있다 그런 걸 들켜봤나 봐요 들켜본 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거 갖다가 뭐라 했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데요 핸드폰 흔들었는데 멀쩡히안 움직여 자동으로 움직인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랬다고요 이게 예. 박지신 거 아니죠? 음 나가리 나가리 자 별점 몇점 드리나요? 5점 5점 네개네개 다음은 커플 의류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이 커플티를 싫어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아 길거리에 대놓고 커플이라고 티내는 사람 진짜 얼굴별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똑같은 거 아닌 이상 만약에 플로트 티셔츠라고 하면 같은 그냥 카라티에 블랙, 화이트 이렇게 음. 입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추천하는 거냐면 이게 커플 이렇게 같은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색깔 조합을 같이 한다던 이렇게 아,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로고가 있다거나 특정 디자인이 있으면은 괜찮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거 우리만 입는 거 아니니까. 헤어져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경우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세개 줄게요. 자, 커플 왓치 커플 시계는 저는 애플워치 아니면 비추. 응, 음, 애플워치 좋다. 애플워치는 진짜 많잖아요. 헤어져도쓸수 있고요. 아니, 일반 시계도 헤어져도쓸수 있어요. 근데 보통 시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밀리미터 수로 되거든요, 애플워치도 그렇죠. 40, 44 나오잖아요. 그... 시계도 막 42, 3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커플 시계들이 다들 시계 브랜드에서 잘안 나와요. 음...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 지금 엄청나게 추천드릴 건 아니에요. 적당하게 맞추고 싶고, 특별하고 싶다. 그럼 저는 애플워 추천. 배경 화면도 맞출 수 있잖아요. 애플워치 또 스트랩도 요즘 특이한 거 저... 많이 저... 나오 나오니까... 그 스타일 맞춘다든지 그런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시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코난 보면은 마취총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호신, 호신용으로. 그냥 아, 서로 한하는 거야? 어, 어 약간. 빵! <목소리> 으악! <목소리> 약간 그런 호신용 시계 에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몇 점? 애플레치 경우에는 별 4개, 그냥 어. 시계는 별 2개. 저도요. 커플 반지입니다. 오 커플링. 아 어, 커플링은 뭐 이거 거의 뭐 베스트셀러 아니에아그쵸 어때요 네. 커플링? 아 연계요. 연계? 0개? 네. 이유는? 아니 왜 헤어짐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저는 그래서 커플링 같은 경우에 검지에 낄수 있게만 차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커플 반지 할 거면 그은만 가가지고 24k 순금으로 해달라 하세요 <웃음> 왜? 단접파시잖아요 교육망에서 하는 게 제일 싸고 팔았을 때도 그게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티파리 앵코보다 여자들의 로망하잖아요. 헤어진 로망 필요 없어요, 거 다. 근저 약간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골드 커플 반지예요 근데 전 실버 반지를 너무 끼고 싶어요 근데 그 커플 반지는 일단 맨날 껴야 되잖아요 음. 빼고 싶은데 또안 빼고 가면은 빼면 또 약간 또 그러고 하니까 괜히 싸움의 원인이 많이 되잖아요 아 맞아 맞아 왜안 하고 왔어? 어. 왜 빼? 어! 그리고 제가 샤워할 때는 빼고 하잖아 놔두고 갈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또 일부러 뺀거 아닌데 <웃음> 괜히 막 의심받고 너씨 컨팅 슬쩍 갔지? 아아아아 너, 시, 헌팅 술집 같지? 아, 아, 아. 너 시, 남자랑 놀았지?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응. 야 잠깐만 잠깐만 하면서 반지를 빼는 건 맞아 거야. 맞아 야 그거 왜 빼니까? 아 모르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 과연 필요할까? 아, 네. 전 단지는 결혼반지만 결혼상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결혼상대나 이러면 은 하겠지만 그러면 몇점 주시나요? 1점 오 1점! 응. 굉장히 가방보다 무어다자다음 <웃음> 커플 신발인데요. 커플 신발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커플 신발은 헤어져도 모르고요. 옷은 달라도 신발만 같으면 뭔가 같은 그룹 같잖아요. 제일 무난하죠. 살만 맞으면 거의 다섯 개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맨날 신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뭐룩 맞춰 입는 날 신을 수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남자친구랑 똑같은 신발이었나 를 입고 음. 그냥 신고 다니는 아, 그러기에 굉장히 좀 실용성도 높, 높을 어, 어.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상한 디자인 특별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리본 달린 거막 이런 거 아, 그런 건 비추. 신발 자체는 흔한 거 사면 살수록 아프지 않아요 커플로 신기에는. 그러면 별점 몇 몇점 주시나요? 한4 점. 똑같은 날 이렇게 같이 안 신고 나와도 잘 신고 다니고 우연히 겹치면 또 말. 신발 나랑 똑같다. 예, 찍자, 찍자, 아, 스토리 찍자. 하면서 품이랑. 이 <웃음> 일단 무난하게 커플 신발로는 뭐 에어포스. 커머스, 반스, 슈퍼스타 이런, 이런 종류 아, 네, 에어커스랑 커머스도 솔직히 너무 흔한 느낌이어서 저는 조금 뭐 스타일만 맞으면 조던의 컬러만 맞추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커스텀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같이 이니셜 받고 좀 비슷한 디자인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커플 신발은 뭐 진짜 추천입니다 다음은 커플 속옷이에요 좀 해본 적 없어요 러 왜요? 다 해봤다면서요 사준 적은 있죠 사준 적은 좀. 있는데 해본 적은 없다 근데 커플 속옷 나 괜찮아 에어져도 입어도 상관없잖아 네개이거네개 어, 네 이거는 나를 위해서 아니 커플. 아이템 사놓고 이제 헤어지면 못하는 것들이 정말 아깝잖아요. 아깝죠. 데뷔를 해놔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네. 지금 당장 내일 헤어질지 모른다고. 커플 속옷은 어차피 나 혼자 입으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다. 한참. 저는 이거 좋다 생각해요. 아 저도요. 왜냐면 은밀하잖아요. 아, 맞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커플 속옷 입고 만나가지고 싹 벗기고 싹 벗기는 것도 구매랑 한번 해보자. 아. 싹. 싹. <웃음> <웃음> 이런 거. 그럼 에이. 나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재밌다 재밌다 또 속옷 우정 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커플향수 저는 이거 이거 0.5점 어 저도요 캐비추 왜냐면 이게 커플향수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기가 되게 호불호가 셀것 같아요 향수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향이어야 뿌리게 되거든요 선물 받아도 내가 안 좋아하는 향이면 그렇죠. 절대 안 뿌려요 저는 향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 커플향수는 좀 비추 왜냐면은 원래 만날 때부터 같은 향기가 났다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갑자기 커플향기 혜를 맞췄어, 향수를 맞췄어 난 그거 뭐.. 헤어지면 싫을 것 같아 끝이 않아? 만약에 내가 먼저 뿌리고 있었는데 얘가 좋다고 따라서 그땐 너무 좋지만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걔가 계속 그거 뿌려 짜증나 근데 그런 건 좋아 이제 같이 있다보면 어. 이제 너의 향기가 나한테 아. 배어있을 때 어, 있잖아 그니까. 집갈때 살짝 어? 어? 너무 좋아 하지만 커플 향수를 한 순간 그 설렘이 조금 사라져 진짜 그게 있거든 이렇게 서로 막 껴안고 데이트하다가 집갈때 어? 옷에 네 냄새 난다 맞아 오 달달해 와, 이게 진짜 설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나요 막그 사람 옷 입었을 때도 이렇게 막냄새막 나는 거 같고 맞아 맞아. 그 설렘을 차단하는 거 같기도 어. 해서 0.5점을 드렸습니다. 제 실업보다도 못해요. 그러네요. 향수 자체가 사람을 기억하는 용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커플 향수보다는 그냥 그 사람에게 선물해주는 향수가 나을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커플 속옷이랑 커플 폰케이스다. 커플 폰케이스는 냅다 버리면 되는 거고 커플 속옷은 그냥 입으면 되는 거고 커플 아이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실용 성 저는 둘만 아는 은밀함. 은밀함. 네. 남녀들이 보통 볼때 어떤 걸 선호하게 되냐? 결국 실용적인 걸 선호해요. 그리고 은근히 티내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너무 대놓고 티내는 것보다 은근히. 네, 이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커플 아이템 선호도를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안녕.